안녕하세요. 케이군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상대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내 상대방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면서 내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착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남녀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인데요. 우리는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아가 보는 게 중요해요. 근데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제법 잘 알고 있다고 라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.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서운하다는 말을 했을 때 나는 이미 착각을 하고 있는 남자인 거예요 내 남자친구가 마음이 시들해졌을 때요 나는요 어쩌면 내 남자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겠죠 많은 분들이 이별한 후에 내 상대방의 마음을 잡아보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아쉬움은요 내 상대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 말은요 내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하고 헤어지자고 했는지 내가 모른다는 이야기겠죠 왜냐면 나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요. 그동안 우리 둘이 연애를 해왔는데요. 나는 지금 당장 이사람이 마음이 돌아서서 나에게서 떠나고 있는데 그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고요. 그러니까 나는 내 상대방에 대해서 탐색하지를 않았었나 봐요. 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 보지 못했었나 봐요. 근데 더 재미난 건요내 상대방이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서 절대 잡히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왜냐면 그 사람이 나하고 연애하면서 자기는 한번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느끼게도 해요. 그 사람은 요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래요 정말 아쉽죠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마음이 되도록 놔두셨을까요 우리는 내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추측을 하기는 하는데 그 추측이 맞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추측은 요 단지 추측일 뿐이지 맞는 건 분명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추측에 대해서 내가 좀 불리하거나 내 마음이 불편할 때 그것을 강하게 확신을 하세요 내 상대방은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해도 움직이지 않을 거래요 그러면 이미 모든 게 결정돼 버렸네요 안 잡힐 걸 아니까 놔두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도 그래서 떠난 거라면요 그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거겠죠 남자는 요내 여자를 잘 알기 때문에 내 여자가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했을 때그 여자를 놓아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 남자는요 정말 내 생각을 잘 알고 있는 게 맞나요? 만약에요 내 남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내 마음을 잘 아는 게 맞나요? 여자인 내가 내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했을 때내 남자친구가 알겠어 네 생각이 그러니까 그만하자 라고 수긍하기를 진짜 바라셨나요?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가 지금 내 마음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거겠죠. 그럼 반대로요. 내 남자친구가 그만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잡으면 잡힐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도 역시 내 착각일 수 있겠죠. 우리는내 상대방과 좋은 마음이 느껴질 때내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요. 내 연애가 순조로운 것 같고 내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내 상대방도 그러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.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. 내가 기분 좋고 편안할 때 내 상대방은 애쓰고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괜찮으니까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내 상대방을 그렇게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힘들 때요 내 상대방은 눈치를 못 채고 있거든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내가 그 사람이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무거운 것들을 감수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모르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뒤통수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고요 추측을 해보고요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신을 갖고 있는다는 건 좋은 것보다는 위험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상대방과 지금 아무런 문제없이 잘 가고 있다는 라 그런 확신을 갖는 건 오히려 위험한 일이 될수 있고요 내가 상대방과 헤어졌을 때 그 사람이 잡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안타까운 확신이 되겠죠. 내가 연애를 하면서 내 상대방을 정말 나는 잘 알고 있다고 라 생각하는 부분은 어쩌면 확신을 넘어서 오만일 수도 있다고 라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. 연애를 하고 계신다면요. 지금 흘러가는 방향대로 내 상대방의 마음을 확신하지 마시고요. 언제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다는 라 위태로움과 경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헤어져서 지금 재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요 그 마음을 표현해보기 위해서 내 상대방이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든 잡히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엉뚱한 확신을 섣불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확신은 요 내가 해본 이후에 결과로 나오면 그때 알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즐겁고 행복한 연애가 상대방에 대한 내 섣부른 확신으로 인해서 깨지지 않길 바라고요 내 상대방이 상처받고 힘들어서 지친 마음을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이별이 됐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잡고 싶은데도 두려운 마음으로 생기는 확신으로 해보지도 않고 물러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